네 안녕하세요. 오늘은 어, 여기가 어디죠? DC 인사이드 블렌드 갤러리에서 이런 질문을 봤어요. 이렇게 이렇게 선과 선이 만나는 지점에 버텍스를 만들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인데요. 음... 제가 일단 보여드릴게요. 가능은 해요. 음, 가능은 한데 자 플레인을 만들고요. 생긴 플레인이 있을 때이 음, 플레인을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럼 여기가 지금 버텍스는 있는데 요 교차점에 버텍스가 없거든요 그럴 때이 버텍스를 만들 수 있느냐가 질문의 요지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은 여기 사이드바에 보면 툴이 있어요 툴의 옵션이 있고요 옵션에 보면 여기 오토 머지라는게 있어요 오토 머지라는 거라고 스플릿 엣지를 활성화 시켜주세요 이게 뭐냐면 이 엣지와 엣지 사이에 버텍스가 들어가면 이걸 쪼개 두개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만약에 이게 3차원으로 공, 공간이 공 있으면은 그 스레쉬월더를 얼만큼 주겠느냐라는 이제 그런 값이고요자 얘를 이렇게 움직이면 움직이면 버텍스가 생겨요. 근데 움직이기 싫고 그 자리에 만들고 싶으시면은 G를 눌렀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해볼까요? G를 눌렀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클릭만 하세요. <웃음> 자꾸 움직이네요. 네, 수전층이 나봐. 다시 그렇게안 되죠? 음, 마우스를 띄우고 하면 되겠네요. 자, G 누르고 클릭. 네. 아우스를 제가 공중에 띄워놓고 움직이기 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하면 이렇게 버텍스가 생겨요 근데 이게 지금 완벽하게 된게 아니라 보시면은 이제 이 서피스 셀렉트로 바꿔놓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하나씩 잡혀야 되는데 이게 쪼개지질 않아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손질을 보셔야 되는데 d 리트 e t 스 f a c 한 다음에 이렇게, 페이스를 따로 만들어줘야지, 얘네들이 이제 완벽하게 하는 요런 단점은 있어요. 그러니까, 요런 걸 항상 염두해 주시고, 여기 그, 작업을 하시면은, 이렇게, 엣지와 엣지의 교차점에 버텍스 만드는 건 가능하다. 네,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요거, 요거 동영상 만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